안녕하세요. 돈파는 가게 김강주입니다. 몇해 전이었죠. 정확하게는 2017년도 였습니다. 2017년도까지만 가입할 수 있었던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 전용 펀드란 게 있었습니다. 그때 앞다투어서 모든 사람들이 가정마다 집집마다 은행 정권회사 창구가 마비될 정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만 가입해야 했기 때문에 혜택을 보려면, 비과세 혜택을 보려면 그래서 그 당시에 3천만원 한도를 꽉꽉 채워서 가입했던 분도 있고 지금은 돈이 없는데 나중에 돈 생기면 해야지 하고 만원짜리 통장을 아이들 명의로까지 가입했던 이런 가정들도 많죠. 그런데 그 이후 지금 까맣게 잊어버리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웃음> 그죠? 네. 그때 만원짜리 통장을 만들어 두었던 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네. 잊어버렸죠. 또 그때 적지 않은 돈, 최대 한도가 3천만 원까지였는데 이 네. 적지 않은 돈을 투자했던 분들도 지난 몇년 동안 수익이 좀 짭짤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죠그 목표, 기대했던 수익을 초과한 경우도 많고 네.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비과세 해외주식 투자 전용 펀드가 제도니까 네. 여러 가지 지켜야 될 규정들이 있죠. 네,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하지 이런 문의들이 요즘 몇 년이 지난 요즘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에 대한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저희 바인투자자문의 정현섭 팀장님과 함께 Q&A 일문일답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저희 정 팀장은 아주 애국자입니다. 왜 애국자일까요? <웃음> 자녀가 3명입니다. 대한민국에서 아이 3명 가장 정말 힘듭니다. 그죠? 네. 열심히 일해야 됩니다. 네. <웃음> 뿐만 아니라 정팀장은 해외 비가세 전용 펀드뿐만 아니라 재테크 이런 분야의 아주 전문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팀장과 함께 비가세 해주식투자 전용 펀드에 대한 모든 것을 지금부터 일무일답 형식으로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답답할 땐 언제나 돈 파는 가게 자, 비과세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에 대한 1문 1답입니다. 우선 이 펀드가 언제부터 시작했고 언제 일몰 즉 언제까지 가입했어야 했고 네. 내용은 주로 어떻습니까? 어, 일단 해외주식투자 전용 펀드는 2016년 6월 29일부터 예. 2017년 10월, 12월 31일 일몰시까지 판매되었던 예. 상품이고요. 예. 그때까지 가입했어야 했단 네. 말이죠.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현재는 신규 가입은 음. 불가한 상태고요. 음. 어그 다음에 어, 해외 주식에 60% 이상 예. 투자된 펀드에 가입하셨을 경우에 음, 음. 1인당 한도 3천만원 한도 예. 그 다음에 최대 10년까지 예. 그 수익에 대해서 비과세 혜택을 주는 그런 예. 상품입니다 아 수익이라고 하면 펀드가 운용되어서 운용수익 그 수익에 대해서는 네. 비과세 네 맞습니다 또 수익만 비과세입니까? 예 근데 우리가 해외 펀드니까 네. 환율관계도 있겠는데 네 맞습니다 환차익 같은 환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음. 있습니다. 네. 그러면 또 우리가 일반 펀드 같으면 네. 평가손, 평가차익 뿐만 아니라 네네. 또 다른 이익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매매차익에 대해서도 비과세 혜택을 주고 비과세 있습니다. 혜택을 주고 있고. 그렇다면 과세 되는 건 없나요? 어, 우선 뭐 평가차익이나 매매차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음. 혜택을 주고 있지만 예. 어, 이자 및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음. 네. 해외 비과세 펀드 해외 펀드라 하더라도 그 가운데 뭐 채권이 담겨 있다면 이자가 나올 것이고 네. 또 배당 주식이 담겨 있다면 배당이 나올 것인데 네, 이자와 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네. 그죠 네. 예, 그렇다면 그 당시에 아파트 투다 펀드를 가입했는데 네. 비과세 때문에 네. 한 정권사 당이 아니라 모든 증권사나 네. 금융기관을 합쳐서 3천만원 네. 이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계좌 합산, 그죠? 네. 그러면 이제 그게 10년 동안이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입일 기준으로 음... 10년 동안 비과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2017년 말까지 가입해서야 하니까 네. 0년 최대 10년이면 2027년 말까지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최대 10년인데 네. 10년이 지나고도 그대로 유지할 네. 수는 있나요? 어, 우선 10년이 지나게 되면 자동으로 해지가 되기 때문에 음. 어 일단 10년이 지나기 전에 음. 그 출구 전략을 세우셔 가지고 네. 계좌를 이전하시는 게더 좋습니다. 음. 그렇군요. 출구 전략이라고 하면 네. 예. 컨대 판다든지 그죠? 네. 그래서 수익을 실현해서 돈을 인출 한다든지 네, 그것을 10년 전에 네. 해야겠군요. 네. 그죠? 뭐 아직 많이 남았습니다만 네. 또 이것도 수익이 날 때가 있고 네. 수익이 또 오히려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네. 나름대로 투자 시장을 판단하면서 자신의 목표 수익률 등등을 고려해서 네. 잘 계획을 세워야겠네요. 그렇죠? 네, <웃음> 오늘 그 이야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조금 구체적으로 우리 정 팀장이 준비한 해외 비과세 펀드 전용 펀드 1문 1답을 하나씩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문 1답 내용은요. 주로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궁금해 하는 것들을 추려보았습니다. 다 지금부터 더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해외 비과세 전용 펀드 어떻게 할까 1문 일답입니다 첫번째 질문 해외 비과세 전용 펀드 계좌에서 추가로 펀드 가입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네. 돈을 더 투자할 수 있나요 네. 라는 건데 어떻습니까 네. 어 일단 이 상품은 예. 2017년 12월 31일 음. 일몰된 상품이기 때문에 음. 어 2천 2000... 즉 2018년 1월 1일부터는 예. 추가적으로 신규 가입은 불가하고요. 예. 기존에 3천만 원 한도가 남아 있으시다면 음, 음. 어, 기존에 가입하셨던 한도 내에서 음.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네. 가입 자체는 이제 불가능하고 네. 그때 앞다투어서 나중에 가입할 거야 돈이 되면 네. 해서 아이들 명의로 많은 씩 가입했던 경우 많죠. 네 맞습니다. 그분들은 네. 한도가 3천만 원이니까 돈이 있다면 네. 지금이라도 불입은 할수 있겠다. 네. 투자는 할수 있겠다.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렇겠군요. 네.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해외 비과세 전용 펀드 계좌에서 일부를 환매하면 환매 네. 금액만큼 다시 투자할 수 있나요? 네. 이것은 예컨대 3천만 원을 다 채워서 투자했다고 치면 네. 그 가운데 1,500만 원어치를 팔아서 네. 해외 비과세 전용 펀드 내에서 다른 펀드를 가입할 수 있냐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어때요? 네. 아, 일단 은 비과세 한도 기준인 예. 3천만 원은 예. 납입 기준 3천만 원이기 때문에 음. 어, 이미 3천만 원 한도를 다 소진하셨다면 예. 어, 일부를 환매하더라도 예. 어, 이 한도가 재생성되지는 않습니다. 아하, 네. 그래서 재투자는 불가합니다. 예.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내가 3천만 원을 이미 다 넣었다면 네. 그 속에서 팔고 사고를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한번 팔았다고 하면 네. 그판 금액을 그 계좌 내에서 다시 투자하더라도 네. 투자가 초과되는 것이 되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아하, 네. 그렇군요. 자, 이점 굉장히 중요할 때도 합니다. 어쨌든 기존 펀드를 팔고 팔았다면 그 돈을 다시 투자할 수는 없다. 만약에 네. 3천만 원을 다 채웠다면, 그죠? 네. 맞습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천만 원은 치만 투자한 상태라면 네. 이 천만 원에 여유가 있으니까 네. 그때 천만 원을 천만 원짜리 펀드를 해지했다면 네. 수익이 나서 네. 또투자할수 있겠다 이천만 원의 여유가 있는 상태니까 그죠 어, 그런데 이제 해지하시는 거에 대한 기준이 정확해야 되는데요 예. 어, 해지하시고 그 따로 새로운 펀드의 신규 매수는 불가하고요 음. 기존에 다른 펀드에 여러 개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음. 그거를 분산해서. 네, 매수는 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제 신규로 가입은 불가능하니까 네. 그때 해외 비과세 전용 펀드에 가입하고 네. 여러 개의 펀드에 네. 만 원씩 이렇게 설정해 두었다면 네. 미리 설정되어 있는 펀드로는 추가가 가능한데 네, 맞습니다. 투자가 가능한데 새롭게 가입하는 것은 안 된다. 네, 맞습니다. 예, 그이야기군요 자, 그러면 세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처음 가입했을 때, 즉 네. 최초로 가입했을 때 여러 개의 펀드에 3천만 원을 분산 투자 가입했다고 합니다. 예컨대 네. 세 가지 펀드가 있었다면 네. 천만 원, 천만 원, 천만 원 네. 예컨대 이렇게 가입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몇개 펀드를 정리해서 네. 즉 팔아서 네. 수익률이 좋은 다른 펀드로 이전할 수 있나요? 그러니까 A, B, C에 각각 천만 원씩 투자했는데 네. A 펀드는 수익이 좋아. 기대 그렇죠. 이상이요 네. 그래서 그 놈을 좀 팔아서 네. 다른 B, C로 분산 또 네. 투자하고 싶다 이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컨대 네, 네, 어때요 맞습니다. 이거는? 어, 아쉽지만 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이미 3천만 원을 다 매수를 하셨다면 예. 한도를 소진하신 거기 때문에 음. 일부 환매를 하더라도 예. 다른 펀드에 추가 매수는 어렵다고 보시 어렵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나누어서 투자했던 하나의 펀드에 집중해서 했던 네. 이미 처음 들어간 돈이 3천만 원이라면 네. 그 속에서 팔, 팔고 다시 투자할 수는 없다, 그죠? 없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다시 팔았다면 그 돈은 인출할 수밖에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웃음> 예, 그렇군요. 자, 이제 네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가입된 펀더별 수익률을 비교해서 네. 리밸런싱도 가능한거요 이것도 한번 질문하고 조금 비슷한 듯한데 약간 네. 다르긴 하지만 좀 네. 비슷해 보입니다, 그죠? 어떻습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음. 기존의 한도가 남아 있다면 음, 음. 일부를 환매하시고 음. 기존에 가입되어 있는 펀드에 추가 매수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음.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미 한도를 다 소진하셨더라면 음. 예. 추가 매수는 불가합니다. 그렇군요. 앞서 우리가 사례를 들어보았지만 A, B, C 세 가지 펀드에 각각 천만 원씩 한도를 네. 다 채웠잖아요. 삼천이면 네. 그 가운데 하나를 팔았다, 천만 원을 팔았다 하더라도 다른 B, C 펀드에 그 돈을 투자할 수는 없고 네. 3천만 원을 이미 최초에 다 투자했었기 때문에 네. 또 A펀드에서 500만 원만 네. 팔고 그 500만 원을를 B, C로 네. 또 투자할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맞습니다. 예. 네. <웃음> 지금 생각해 보면 3천만 원을 완전히 채웠던 분들은 조금 이런 리밸런싱이나 이런 네. 쪽에 조금 불편한 경우도 있겠다, 그렇죠? 이렇게 네, 따져보면 네. 예 물론 그 펀드들이 다또 수익을 냈다면 네. 또 아주 행복하다 싶습니다. 자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해외 비과세 전용 펀드 계좌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비과세인가요라는 질문인데 네. 앞에서 우리가 잠시 설명을 해드린 듯한데 어떻습니까? 네. 네,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음. 매매 차익이나 평가 차익에 대해서는 음. 비과세 혜택을 보실 수 예. 있습니다. 네. 하지만 그 해당 펀드에서 음. 발생하는 음. 이자나 배당 소득에 대해서 수익에 대해서는 음. 어, 과세 대상입니다. 그렇군요. 그런 게 음. 해당 펀드라면 거기서 이자가 발생한다면 일반적으로 재건형 상품일 수도 있고, 네. 또 배당 수익이 발생한다면 배당주가 포함되어 있는 펀드일 수도 있고, 네, 맞습니다. 이자나 배당 수익에 대해서는 과세다. 네. 우리 은행 이자 소득 과세하고 같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네. 15.4%. 네, 네. 예. 그런데 그 돈을 만약에 우리가 이제 팔고 네. 그 돈을 달러잖아요. 네, 맞습니다. 원화로 바꿀 때 네. 그때 환차익이 생길 수 있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네. 환차액이 환차익에... 어, 환차익시 발생하는 음, 음. 어, 수익에 대해서는 비과세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음, 환차익도 네. 비과세다. 그래서 매매나 평가차익 그리고 환차익도 비과세. 네, 다만 그 해당 펀드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과세. 네, 그렇죠? 금융소득과세 네. 이렇게 이제 보면 되겠네요. 자 여섯 번째 질문 가겠습니다. 중간에 해지해도 네. 이게 이 10년짜리잖아요. 네. 10년짜리인데 중간에 해제해도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나요? 어, 네. 뭐이 상품의 경우에는 음. 의무 납입 기간이라든지 예. 의무 유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음, 음. 중간에 해제하셔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가 앞서 이제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음. 10년이 만기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10년까지 비과세였다.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10년이 되기 전에 인출 전략 적절한 타이밍에서 수익 실현 전략을 세워야 된다 그죠. 네. 그렇게 보면 이게 중간에 해지라는 것이 일반적인 만기가 있는 상품에서의 중도 해지랑은 성격이 많이 다르네요. 네 맞습니다. 적극적으로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 네. 물론 아직은 충분한 시간이 남았지만 그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일곱 번째 질문 가보겠습니다. 만약에 3천만 원 한도를 모두 사용했기 때문에 네. 더 이상 신규 펀드를 매수한다든지 해외 비과세 전용 펀드에서 또 리밸런싱도 불가능한데 이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3천만 원 음. 한도를 모두 음. 사용하셨다면 우선 신규 펀드 매수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리밸런싱 또한 불가능하기 음. 때문에 해외 비과세 전용 펀드 내에서 그렇다는 거죠? 네. 음. 네. 이때는 그 해외 비과세 전용 펀드가 아닌 음. 일반적인 해외 펀드 또는 다른 투자 상품을 이용하시는 게 좋을 수도 음, 있습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인출해야겠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한도를 다 채워서 투자했고 만약에 한매 매매를 해서 이익을 실현했다면 네. 그 계좌 내에서는 다른 펀드로 투자할 수 없으므로 네. 어쩔 수 없이 인출해야겠다, 그렇죠? 네, 맞습니다. 음, 그렇군요.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입니다. 네. 저희가 준비한 만약 목표 수익을 초과한 펀드를 환매한다면. 네. 결과적으로 이제 그 돈을 인출할 수도 있는데 네. 그 돈은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좋을까요? 음, 뭐 예적금이나 혹은 뭐 각종 펀드, 음. ETF 등의 저축이나 뭐 투자 상품은 음. 다양하기 때문에 네, 투자자 음. 본인의 뭐 재무 목표라든지 음. 기, 뭐 투자 성향, 그 다음에 뭐 기간, 재정 형편 등에 따라서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음. 선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예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워낙 재테크 상품이 셀수 없이 많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웃음>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재무 목표나 네. 또 투자 태도 성향, 다른 재정 형편들, 네. 이런 것들을 다 고려해서 다양하게 알아보고 네. 어, 자신에게 맞는 것들을 선택해야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자, 오늘은 이렇게 2017년 또 말에 끝난, 가입이 끝난 해외 전용 비과세 펀드에 대해서 1문 1답 형식으로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송과 관련해서 혹시 궁금한 방송 내용과 관련해서 궁금한 내용이 있으면 전화 025360-153으로 연락해 주시면 아는 범위 내 성실에 답해 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자료를 준비해 주신 우리 정현섭 팀장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